치즈 어디갔냐? 잡곡 퀴소 백미 퀴소 백미 일반밤 새우장 연어장 전복장 하나 둘셋 얍! 됐어 뭐또포장되와 밥도둑 먹어볼까 간장 게장, 새우 연어, 전복장, 치즈 스팸. 한 번에 밥을 제일 많이 먹게 만드는 치자 밥 도둑 지금 잡으러 가자. <웃음>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웃음> 밥 도둑 스페셜을 준비해 봤습니다. 치즈 스팸, 새우장, 간장 게장, 전복장, 연어장. 자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음, 뭐부터 먹어보지? 좀 약간 연어부터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살살 녹네. 오, 엄청 맛있네. 아니 저번에 연어장을 한번 만들어서는 먹어본 적 있는데 어. 또사 먹는 것도 괜찮네요. 어, 맛있다. 오늘 장 치킨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연어장은 만족. 어, 첫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은 전복 먹어볼까? 사실 제가 전복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상큼한데요? 근데 여기 레몬이랑 얘는 뭐지? 어, 잘 모르겠는데.. 사과인가? 조합 좋은데요 얘는 약간 기름지면서 부드럽고 상큼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맛있네 일단 연어장이랑 전복장은 별로 안 짜요 그냥 먹어도 별로 부담이 없는? 그리고, 새우장! 아! 새우장은 제가 따로 깐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떻게 장류들이 렇게다 맛이 깔끔하지? 약간 적당히 달달하면서 살짝 매콤하면서 약간 깨끗 깔끔한 그런 간장 맛이에요 뜬뜬 뜨르른 뜬뜬 뜨르른 와짠 어마어마하죠 짜서 먹어야지 이거네. 와. 아, 근데 신기하다. 뭐가 신기하냐면, 간장게장을 여러 번 먹었잖아요. 근데 집집마다 맛이 다르네. 여기는 좀더 약간 독특한데요? 오, 그냥 먹던 간장게장 맛이랑 좀 달라요. 근데 뭐, 마, 맛있어요. 근데 얘도 별로 안 짜요 약간 그 맛집의 특징인가? 장인데 별로 안 짠거 여기도 추천할만한 것 같아요 여기 뭐 연평도에서 하는 게장집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게장을 몇번 먹다보니까 얘 있거든요 얘 얘는 떼내야 돼요 써요 얘가 먹어서 먹 어, 이제 드디어 스팸... 아 스팸 가격 좀 아깝다. 일단 좀 먹을까요? 아 아니 왜냐면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얘 먹고 나면 이 맛을 다시 못 느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지금 한번 빨리 빠르게 한 입씩 더 먹이. <웃음> 치즈, 스팸! 밥도둑이네! 얘가 진짜 밥도둑인데요? 와, 이렇게 치면 최고의 밥도둑은 스팸이 되는 겨? <웃음> 오늘 밥 도둑 스페셜 한번 해봤는데요. <웃음> 역시 치즈 스팸이. <웃음> 어 근데 얘는 밥 도둑이 아니라 밥 깡패야. <웃음> 밥 내놓라고 으막 이렇게 해서 뺏어가가지고 얘는 도둑이 아니라 거의 깡패 수준인 것 같고. 일단 얘네 장류들은 안 짰어요. 맛있었어. 그냥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우장이랑 예, 여기는 같은 가게고 간장 게장은 또 다른 가게인데 자세한 건 제가 상세 보기란에다가 가게 이름 써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는 약간 상... 그 뭐지? 상타치? 한 10점 만점에 9점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응.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